즐기기 위한 그런 게임이 기 때문에 얘이디갔냐게어디 어, 분명히 같이 왔는데 한명이왔어요한명이 뭐야? 이뭐이 게임이 뭐야? 이 게임이 뭐야? 이 게임이 뭐이 게임이 뭐이게이뭐이이 아까는 핑이 200, 263만 그렇게 나왔었어요 이 정말 게임이야 이거 이것도 호스트 따로 잡아버리나봐 아 이것도 호스트 서버를 따로 잡나봐 이거 이, 있 어떻게. 어, 나 죽어. 어. 어. 아 넘나 아프고 어. 어. 너무 아파버린 것이고 어. 크로스보우잖아? 어우 좋은데? 마지막 하나 필요했어 <웃음> 260 중창이죠 이것도? 레진? 레전드였다니, 그래, 레전드였지. 그래, 아, 이거 크로스버브 아, 아 크로스버브 야, 이거 가져가자. 아니, 아니, 아니, 아니야. 어차피 칼이 있는데 47m, 난 47m에서 못 맞춰. 누데 야, 걔네 다 죽은 거야. 불질 필요가 없는데 저거 저거 불질 필요가 없거든요? 불을 질러버리네 저거 터트리면 소리를 듣지 임마 그래서 패닝하는 소리가 났는데 아, 얘봐, 얘도 나 자꾸 졸졸 따라다녀. 내가 자세 잡으면은 같이 따라와서 자세 잡고. 아 이렇게 하는 거나딱 질색이야. 어이! 머리를 확빗겨버리면 음. 잘못 봤구나. 이게 이제 내가 왜 자꾸 막 불만 많은 소리를 하냐면은 딱 그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죽어봤기 때문에, 단순히 혼자 가서 내가 상대를 따고 누우면은, 아니면 상대를 못 따고 눕던, 그냥 상대방과 같이 이제 마주쳐서 죽는 경우에는, 유지타이타이타이리다 데려온 것 같은데? 오, 들어버렸어. 아, 저걸 내가 맞출 순 없지. 막 그걸 왜 쏘냐? 돼있어 돼있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어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 총이 짱이야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이걸로 바꿔? <웃음> 이걸로 바꿔? <웃음> 아니야 나는 에임고자이기 때문에 이걸 가져가자 95미터지 아, 이걸 잡네 야, 그러면 초반에 둘 잡고 얘네 셋 잡은 거면 다섯 명 우리 빼면은 세명세명 <웃음> 남은 거네, 세명 맞지? 몇 명? 여한명 있고 여기 한명 있고? 여기 한명또 있으니까? 에서 소리가 난다. 여긴가 보다. 갈까? 가자. 적을 잡아야 속이 편해. 아니다. 아니다. 대대대대.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그냥 그냥 보상 먹고 가자. 그냥 가자. 그냥 가자. 우리는 저저 바퀴벌레 잡자. 아마? 저기 어디지? 남쪽에 있는 애들은 세명 내지 두명일거라 생각을 하고 세명 어... 내지 두명일거라 생각을 하고 뭐야 저거 머리야? 머리 아니지? 까마귀 여기서 이제 괜찮을 것 같은데 좀호원장담이긴 한데 우리가 다섯 명을 잡았고 아래쪽에 이제 한 팀이 남아있다 치면은 우리 팀까지 해서 네팀 아니 네 명인데 네 명이 남은 거라고 보는데 마지막으 상대 팀이 세 명이면은 다섯 명한 맵에 열 명이 들어오니까 그니까 반 남은거야 그니까 러 쟤네는 저거 잡고 우리는 이거 잡고 나가면은 해피해피한다 이거지 어, 어디지 아 저기있네 쫓아가야 어. 되는데 어쫓가야지 아, 아, 우리 괜찮아 쟤는 분명 남쪽에 있었대 남은 애들은 분명 남쪽일거야 엄청 가깝네 물이 있다고? 괜찮아 자꾸나가야되는데 오 저쪽이네? 좀 나가있으면 안되냐 쟤? 잡았다 아.. 좀 기다려야돼 설마 여기서 여기까지 오진 않겠지? <웃음> 이거 먹고 그냥 바로 나가는게 개이득이지 먹었어. 둘다 먹었어. 먹으면 이렇게 또 번개 표시가 떠요. 나간다고. 나가 그냥. 근데 한 명이. 있을 수도 있어. 여기서 소리가 나네. 여기서 축포, 축포 쏘고 있는데, 여기서 왜안 죽었네? 이거? 말소리가 났지? 갈까엥 콧딱지 발사 <웃음> <웃음> 마무리가 좋아. 대죽다가 한번 이기는 것만으로도 이게 커버가 돼. 이걸 잡네. 야, 오킬했어, 오킬. 시미터로 막 쑤셨어. 7미터로 셋이나 쏘셨어. 아니구나, 둘 쏘시고 한 명은 칼, 아 저거 총으로 쏴 죽였구나. 이 맛에 이걸 합니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녹화 여기까지